밥은 열어도 돼요. 우와, 아, 뜨거워. 아, 네. 아니 이거는 아, 순두부커는거 이거는 아, 오, 오, 삼촌이 하나 촌이야 삼촌. 멋지다. 이거 하나 자, 여기다가 여기 밥 뜨는 거. 삶은 계란은 이게 하얀 음. 드 나와야 되는데 짜라. 그리고 이제 이거, 이거 뜨라고 국자가 있는 거야. 응. 그거 뜨거워. 뜨거워 뜨거워 맥주. 뜨거워. 안뜨거고맵엄마 보여줄게 봐봐. 아기 이거 어디로 가봤어요? 자 하나는 국은 여기다 뜨고. 아기 이거 어디 가버렸네? 어 있다 있다. 어, 보이지? 네 여기서도. 국은 오. 두 개는 여기다 뜨고. 이제 네 이따가 떠서 먹어보세요. 음, 순두부, 보쌈 순두부 정식입니다. 아우 매워. 아유, 아직 안입었 네. 여기다가 물을 붓나 본데 조금만 이렇게 해줄게요. 아 누룽지 만들게. 따뜻한 물 하나. 어물 주전자 물은 안 갖다 주는 이물 찬물 보라는 거야. 음. 기도할까요 우리 이모가?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맛있는 음식 줘서 감사합니다.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I'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drink. I'm going to get a l i 기 t l e b i of a drink. I'm to e a l i t e r n o i a e r i o a a n t t l l d o i t 엄마한 이모는? 이모는? 이모는? 이모는? 여기 아무도 삼성 없어. 하나 말라세요. 응? 응? 산 김치는 그냥 김치하고 먹으면 돼. 어, 맛있다. 어, 하나야 맵고 뜨거워요 뜨거워, 음. 뜨거워. 밥 먹을러. 내가 먹어봐시 열한, 1 2시넘었으니까 그걸 ا حتى ل